프로처럼 퍼팅하고 싶으시다면 프로처럼 연습하셔야 합니다. 오디세이 퍼팅 트레이너와 함께 여러분들의 퍼팅 실력을 프로처럼 만들어보세요. 퍼팅에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죠. 거리감과 방향입니다. 퍼팅에서 방향의 중요성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거리감과 방향이 모두 맞아야만 좋은 퍼트를 할수 있습니다. 거리감은 말 그대로 너무 멀거나 짧지 않도록 퍼팅을 하는 힘 조절을 뜻합니다. 이렇게 퍼팅에서 중요한 거리감과 방향성을 한 번에 연습할 수 있는 다기능 홀컵을 소개하겠습니다. 넘버원 퍼터 브랜드 오디세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기능 홀컵은 놓는 위치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힘과 방향으로 퍼팅하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이 다기능 홀컵의 직경은 실제 홀의 직경과 동일하게 설계되었고 세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거리 연습입니다. 이 다기능 홀컵은 여러 번의 테스트 결과를 거쳐 설계되었으며 볼이 도착하는 구간에 따라 본인의 힘 조절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컵의 위치를 세로로 보후 볼이 멈추는 위치를 확인하며 스트로크가 약한지 또는 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린 스피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상적인 퍼팅이란 볼이 홀컵을 지나 40-50cm 지나도록 스트로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홀컵의 위치를 세로로 바꾸면 퍼팅의 정확도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다기능 홀컵의 높이가 높은 이곳을 뒤에 두며 바닥에 둡니다 홀컵 왼쪽 끝을 조준하거나 홀컵 오른쪽 끝을 조준하거나 홀컵 중앙을 조준해야 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죠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퍼팅 스트로크 시 에임을 아무리 똑바로 하더라도 페이스에 스위스 팟에 볼이 맞지 않으면 똑바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정확한 스위스 팟을 찾기 위해 오디세이가 개발한 스위스 팟 교정바를 사용해보세요. 스위스 팟 교정바는 퍼터 페이스에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퍼터 페이스의 스위스 팟을 중심으로 40mm 간격으로 시작해 점차 간격을 좁혀가면서 스위스팟 교정바를 부착하여 연습해보세요. 스위스팟의 볼이 맞지 않으면 교정바 덕분에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스위스팟에 제대로 맞는다면 이렇게 똑바로 굴러가죠? 일직선으로 똑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퍼팅. 모든 골퍼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퍼팅입니다. 헬로웨이만의 트리플 트랙이 인쇄된 퍼팅레일과 함께 똑바로 나가는 퍼팅을 만들어 보세요. 퍼팅레일과 퍼터페이스 앵글을 스퀘어하게 맞추고 퍼팅레일 위 플레이트의 구멍에 볼을 올린 후 중앙 홈을 따라 퍼팅하여 볼이 홈을 벗어나지 않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많은 교습가들이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바로 실전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필드에서 연습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실내에서 간단하게 필드와 같은 연습을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디세이의 퍼팅 트레이너는 일반적인 퍼팅 매트처럼 보이지만 슬로프 패드를 활용하여 실제 그린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경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슬로프 패드를 아래쪽에 넣어 슬라이스 라이를 연습하거나 반대편에 슬로프 패드를 넣어 폭 라이를 만들어 연습할 수 있죠 Odyssey, number one potter on tour.